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교성입니다. 자, 어, 오늘은 어, 기침 문제, 이렇게 만성기침이나 천식기침, 혹은 뭐, 물론 목감기, 어, 가래, 뭐, 비염성, 이렇게, 뭐, 코막힘 증상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도 또 적용이 될수 있는데, 오늘 올리는 동영상은 아, 또뭐좀 기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침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뭐한달두 달까지도 지속되시는 분들 계시고 심지어 뭐몇 년씩 이렇게 계속 마른 기침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최근에 또 이렇게 세미나 오신 분들 분 중에 또 아, 자녀 분 중에 또 기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셔서 아 제가 항상 이렇게 기침을, 아, 정상을 갖고 있으신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막 뭐, 도와는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막상 얘기를 해도 잘안 들으시고, 그, 뭐, 그 그쵸, 뭐. 그, 하여튼, 아,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조금, 어, 마음이 무거워요. 어, 약간, 어, 좀 제가 예전에 좀 기침 멈추는 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린 것도 있고 또 감기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 또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 동영상은 조금 어, 강한 방법이에요 야,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아, 이 동영상을 조금 신중하게 들어주시고 또 몸이 너무 허약하신 분들이나 이렇게 호흡기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나 폐쇄성 폐질환 아주 심각한 호흡이 뭐 잘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 제가 뭐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서 제가 상태를 보고 이렇게 해드리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스스로 그냥 이걸 무작정 따라 하시다가 이렇게 약간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아직은 건강적으로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적응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하여튼 몸이 너무 허 약하신 분들은 하여튼 주의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어, 예전에 한번 어, 이렇게 어, 폐쇄성 폐이나 폐가 많이 망가지신 분의 저 기침을 멈추게 하려고 하다가 약간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약간 무리가 왔던 경험이 있었어요 어, 무리가 와서 약간 호흡 곤란이 더 심해져서 또 다른 방법을 이렇게 풀어드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굉장히 호흡이 안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약간 진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잘 들으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상세한 어떤 치료 원리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아, 설명드리지 최대한 설명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이 너무 길어 또 기침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그냥 최대한 방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 분들만 설명 드릴 테니까, 너무 빠르게 뭐 이게 효과가 있니, 없니,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 내리지 마시고, 어 조금 신중하게 잘 들으신 다음에 조심스럽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일단은, 어, 일단 기침이 나는 그 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아,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폐의 어, 높이 불균형이라는 게 이게 한쪽 폐가 이렇게 반대쪽 폐보다 살짝 내려와 있는 경우.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기관지 확장증, 폐쇄성 폐지나 혹은 천식 개념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폐가 짝짝이로 이렇게 폐가 높이가 이게 그 쇄골, 쇄골 바로 밑에 이렇게 폐가 럭비공처럼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이 이렇게 내려와 있다거나 혹은 양쪽이 동시에 떨어져 있다거나 이제 폐쇄성 폐지랑 기관지 확정 때문에 폐가 좀 커지 그러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거나 이럴 때 가스가 이렇게 식도에서 제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가스가 자꾸 기관지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현상이 기침이에요 아, 기관지 쪽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고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한 반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존 본능이죠. 어 그러니까 아 이거 위험하니까 밀어내라. 가스가 폐로 들어가면 폐가 하얘져 버려요. 가스가 결정체가 하얀색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폐렴이 걸리신 분들 보면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폐가 하얗게 나와 버려요. 그 가스가 폐로 흘러 들어가면 바로 호흡 불량과 어 호흡 장애와 어떤 이렇게 문제가 생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침이 나는 거는 아직까지는 폐로 완전히 들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은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되고 어, 문제는 이런 게폐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왼쪽 창자 왼쪽 소장의 가스가 부족할 때 원래 이제 왼쪽 창자가 오른쪽 창자 소장에 비해서 더 크고 더 가스가 더 많이 어, 좀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오른쪽 창자에 비해서 근데 예를 어떤 위에서 든 오른쪽 창자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왼쪽 창자의 가스가 부족해지면 이렇게 가스를 위장을 통해서 식도로 밀어 올려주는 힘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다 보면 이게 코로 정확하게 입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자꾸 여기서 소용돌이치는 그 왼쪽 창자의 가스 압력 그 밀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어, 이 부분은 이제 대사실 일반인 분들은 어, 뭐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일단 개념적으로도 이렇게 조금은 알아두세요. 폐, 폐가 커져서 혹은 폐가 한쪽이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내려왔어. 그리고 왼쪽 창자에 가스가 부족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다. 혹은 굉장히 이렇게 몸살 증상, 몸살 증상. 그러니까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서, 어디 몸이 뻣뻣해지면서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서 폐가 잘안 움직이면서 기침이 날 수도 있어요. 몸살이 오면 혈액 순환이 안되면 폐하고 심장이 잘못 움직여요 왜 피가 안 돌아가는 거야 순환이 안되니까 폐가 잘안 움직이니까 이게 폐가 식도를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이 호흡하면서 수축 팽창 수축 팽창 하면서 이렇게 가스를 밀어내는 작용을 해요 그걸 제대로 못 밀어내 주면 이 인두 그러니까 이 후두 덮개 쪽에서 가스가 맴도는 현상입니다. 이 맴돌다가 기관지 쪽으로 살짝 살짝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죠? 그걸 이렇게 밀어내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 개념적으로 이 정도는 이해하시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기침을 멈춰보는 어떤 그런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신중하게 그 보시고 일단은 여러분들 몇 가지 단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쉬운 방법을 생각하지는 마세요 너무 쉬운 방법으로 기침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5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해 주시면 어쩌면 기침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기침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70% 정도 혹은 많으면 80% 정도의 분들은 기침이 잡힐 수가 있어요. 뭐이 방법이 100% 모든 분들한테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70에서 80% 정도의 어, 아, 7, 그, 저기 기침이 잡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어, 일단, 이부자리 조정법이라고 하십니다 이부자리 조정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 이제 구독 신청하셔서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일단 이부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부자리가 꼭 필요해요. 이게 외근 가면 여러분의 몸을 살짝 뒤집을 거예요. 그러니까 폐를 약간 수축을 시켜서 가스가 잘 흘러나올 수 있도록 어, 발을 다리를 조금 높이고 몸통 그리고 머리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가면서 이렇게 낮출 거예요. 이 방법을 쓰기 위해서 이부자리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이 이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들으시고 잘 적용해보세요. 자, 자, 이불이 보통 이렇게 보면, 이게 A4G 용지예요. 종이. 아, 좀 지저분한데. 죄송합니다. 네. 지저분한 용지로 써서. 종이가 없네요. 자, 이, 이불이 보통 이게 직사각형이잖아요. 그죠? 아, 잘 들으셔야 돼요. 아, 이따가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사각형인데, 이, 자, 이걸 세로방향, 그러니까 이쪽이 가로고 이쪽이 세로니까 세로방향으로 한번 접습니다. 접어서, 자, 이렇게. 접습니다. 이불을 이렇게 반텀을 접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을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한번 접습니다. 과감하게 한번 접는데 많이 접었죠. 그죠? 어, 반대쪽을 이렇게 많이 접고, 여기 부분이 한 50cm 정도 되게, 그러니까 이불을, 어, 이불을 예상했을 때한 50cm 정도 남을 정도로 이쪽 부분을 많이 접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쪽 선하고 이쪽 선 길이가 한 50cm. 이쪽 선은 이불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선을 맞춰야 돼요. 한 50cm 정도 되게. 그래서 여기 접힌 부분이 아래쪽으로 갈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이불을, 어, 여기는 저희, 어 저희 딸아이 방에 있는 침대인데 침대가 별로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잘안 나타나니까. 자, 침대에서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건 침대에서 보여드립니다. 근데 방바닥, 좀, 딱딱한 방바닥 위에서 이브자리를 만들어서 누워 계신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기침을 멈추는데 있어서. 자, 방바닥에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얇은, 딱딱한 매트리스나 그 위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침대 같은 데는 푹 꺼져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침대에서 하지 마시고, 마루에서 하세요. 마루에서 하거나, 딱딱한 매트리스 위에서는 가능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접고 이제 접은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잘 보세요 자 요렇게 할까요 요게 조금 더 보기가 좋을까 자 요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접힌 부분이 자 여기 접힌 부분이 여기 무릎이 와요 무릎이 자 그리고 이쪽은 아무 때나 발이 와 있으면 됩니다 발이 자이 넓은 쪽 그죠 자, 이렇게 접었잖아요. 그러면 요 접힌 부분이, 요 아래쪽 접힌 부분 위에 무릎이 오는 겁니다. 무릎이. 그리고 발은 여기 아무 데나 와도 괜찮아요. 아무 데나. 자, 여기 접힌 부분이 보이죠? 어, 여기, 여기, 여기 위에 무릎이 오고, 여기는, 여기는 발이 옵니다. 아무 데나 와도 괜찮아요. 아, 그리고 이쪽 맨 끝은,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배꼽을 만져보세요. 배꼽 위에 한, 2cm나 3cm. 자, 배꼽 위에, 자, 2cm나 3cm 딱 해서 등. 뒤쪽. 그죠? 자, 배꼽 위에 한 2cm나 3cm에서 딱 바로 뒤로 가서 등쪽. 등쪽이 이쪽 끝에 오는 거예요, 끝에. 자, 다시 보세요. 이, 여기가 등쪽. 그리고 여기 접힌 부분이 무릎. 그리고 이쪽이 아무 데나가 발. 그죠? 다리. 그죠? 예. 네. 요렇게 해서 놓는데, 자, 이불 한장 갖고는 뭐, 두꺼운 이불이면 모르겠는데, 자, 이게, 두꺼운 이불인데, 제가 이제 이불 두 개를 이용하겠습니다. 두 개를 이용할 텐데, 이게 여기, 그러니까 등 쪽에 오는, 여기가 등이잖아요. 여기가 무릎이고, 어, 여기 등 쪽에 오는 높이가 조금 높아야 돼요. 너무 높으면 좀 이렇게, 힘들어요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 폐가 너무 이게 왜, 왜 이렇게 거꾸로 하면 이제 이등 쪽에 여기 왜 놓냐 하면 폐를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좀 수축을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수축을 시켜줘서 폐를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 가스가 기관지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빠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꼭기억 해주세요 어. 자, 원리를 조금 이해해서 폐를 수축시키기 위해서 이부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높아야 되는데 이제 딱 눌린 상태에서 최소한 한 2cm에서 많으면 3cm 정도까지 돼야 돼요. 눌, 눌린 눌 상태에서 그 정도 높이가 돼야 폐가 수축이 되거든요. 아, 여러분, 들 하여튼 너무 막 무리하지 마시고 막 4cm, 5cm 만들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낮게 해버리면 아무리 효과가 안나타나그래요 그 제가 기준적으로 최소한 한 2cm나 3cm 예? 높으면 한 3cm 그 3cm 도높아요이 정도 눌린 상태가 어, 이 정도 되게 해야 폐가 이렇게 수축이 되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일단 이 부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대충 개념을 파악이 되죠 편의를 아, 위해서 제가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이불이에요. 자, 길이 방향 이불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펼쳤습니다. 펼쳐서 자 이렇게 반 틈을 딱 접겠습니다. 이제 길이 방향으로 굉장히 길어지죠. 그죠? 반 틈을 딱 접어서 그런 다음에 과감하게 접는 거예요. 이만큼 접어서 저 아래쪽이 보세요. 여기 여기 아유 죄송 저기 아래쪽이 한 50cm 정도 50cm 정도 되는 거예요. 아래쪽 이 50cm 정도 되는 건데, 그죠? 어 그래서 자한 아래쪽이 한 50cm 정도 됩니다. 어, 그런 상태에서 자이 아래쪽이 그러니까 접힌 쪽이 밑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 바닥에 하세요. 침대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되면 자잘 보세요 여기가 다리예요 여기가 자 이쪽이 접혀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여기에 무릎이 오는 겁니다 무릎이 오고 여기 아무데나가 다리 다리 가는 겁니다 발 여기가 끝이 배꼽 위쪽 2cm 3cm 정도 되는 등쪽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제가 자 무릎이 여기 왔고 자, 등쪽 끝선이 자, 그 배꼽 위에 2cm, 3cm 되게 뒤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누우면 경사가 발이 제일 높고 머리가 제일 낮게 됩니다 자, 베개를 빼야 돼요. 베개를 꼭 빼셔야 됩니다 <웃음> 자 이런 식으로 누워서 자, 제가 좀 세밀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누워있으면 약간 처음에, 이제, 아, 뭐, 아주, 이런 뭐 몸이 좀쇠약해져 계신 분들이나 건강이 아주 안 좋으신 분들은 약간, 뭐, 현기증도 약간 날 수도 있고, 조금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네. 음. 근데 너무 이게 뭐. 아, 그런 거 조금 감안을 하세요. 현기증, 현기증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분이 좀 이상하죠. 그냥 몸이 살, 우리가 물구나무 서기 했다. 이런 기분을 한번. 무근함성 보다는 훨씬 약한 거예요. 100,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강도인데, 그래도 평생을 저렇게 안 누워보셨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이외에도 이제 한계로는 높이가, 요거는 눌려봐야 높이가 1cm도 안 돼요. 그죠? 눌려봐야 높이가 1cm, 1cm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이게 봄 이불인데, 요거는 약간 두꺼운 이불로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높이를 좀 맞추기 위해서, 자, 이게,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접었습니다. 자, 이분을 두 개를 이용했습니다. 두 개를. 자, 이렇게 해서, 아, 잠깐만. 이쪽이 바리가 그냥 좋겠다. 그래서 이게 또 과감하게 또 이렇게 저 끝부분을 한 50cm 정도 되게 해서, 어, 이렇게 또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동일하게 그냥 똑같이 올려놓는 겁니다. 자, 이부자리를 두 개를 만들어서 동일하게 똑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접힌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해서, 자, 이렇게 올립니다. 자, 이렇게 딱 하면 올라가죠. 그죠? 그냥 딱 맞춰보세요. 그러니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기울기가 다리가, 이제, 다리 쪽, 발 쪽이 제일 높고, 많이 높아졌어요. 그죠? 무릎 쪽도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 무릎부터 다리까지 그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쪽이, 여기가 1단, 여기가 2단, 여기가 3단, 그냥 바닥이니다 바닥. 그러니까 바닥에서 할 때는 밑에 그냥, 요를 하나 그냥 넓게 깠어요. 매트리스 위에도 보통 이렇게 그냥 시트 있잖아요. 시트나 이렇게. 편안한 입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하나 깔고, 이렇게, 여기 왠하면 머리를 여기다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맨 땅에 머리 두고 있으면 좀 딱딱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죠? 어. 매트리스 위에서 할, 하면 좀 괜찮은데, 하여튼,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어. 알아서 하시고. <웃음>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눕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배꼽 2cm, 3cm 윗부분 뒤에 등에.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면 뭔가가 발이 찔찔 하면서 뭔가가 피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 사실은 가스도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가스하고 피가 창자에서는 가스가 올라오고 다리에서부터 창자 가슴 머리 쪽으로 이렇게 피가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부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부전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 전에 이제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어. 여러분들 몸이 이렇게, 이제 뭐 아직 몸이 크게 변형이 안 됐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몸이 이렇게 틀려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나이를 먹으면, 어깨도 한쪽이 내려앉고 또막 얼굴도 한쪽이 커지고 다리도 한쪽이 길어지고 막 몸이 이렇게 척추도 휘고 이러면서 몸이 비틀어져요. 나를 먹으면 자기도 모르게 막 오른손만 계속 썼다. 뭐또 한쪽 방향으로 계속 뭐 왼쪽으로만 누워서 잤다.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잤다. 막 이러다 보면 몇십 년을 그렇게 살다 보면 몸이 뒤틀려요.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 자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안 자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몸이 뒤틀려 있는 분들이있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은 조정을 해줘야 돼. 조정을 해줘야 이게 통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정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자, 이부자리는 이따가 어,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 조금 귀찮지만은 제가 이제 일단 물병을 이용했습니다. 이거 1 5리터 주스병이에요 저 보통 요즘에 보면 1.5리터 병도 있고 2리터 병도 있어요. 2리터는 네, 보통 분들이 좀 남자분들은 좀 괜찮은데 여성분들은 좀 감당하기가 어려운 무게예요. 그 2리터는 그 물병 있잖아요. 그게 좀뭐 싸게 파는 물병 그게 2리터인데 그거는 너무 무거워요. 1.5리터 물병이나 1.5리터를 중량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뭐 대략 1.5kg 정도 돼요. 그죠?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책 같은 거나 집에 책이나 좀 무거운 걸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잡아서 약간 어, 피도 끌어올리고 이게 좌우 비대칭된 부분을 약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첫 번째 단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의자에 앉으세요 자 의자에 앉습니다 제가 밑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물병을 약 1분 정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바람을 불어야 돼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자, 해야만 기침이 멈출 가능성이 생겨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시는 분들은 따라 하세요. 자, 물병을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자, 흔들어야 돼요. 책도 괜찮아요. 물병이 더 좋습니다. 자, 머리도 흔들고 기침이 좀 나더라도 약간 참아보세요 괜찮아요 아, 기침 하셔도 괜찮고 뭐 어차피 기침 하시잖아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는데 기침 하는데 그래서 판단 내리지 마시고 그죠? 어, 어차피 기침 했으니까 자물또도 자, 위로도 꼭 들어야 돼요 자 이걸 자,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1분 정도 하겠습니다 어, 지금 바로 하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어, 하시겠다면 동영상을 잠깐 멈춰 주시고, 어. 자, 흔들면서 바람을 부는 겁니다. 자, 물병을 한네 번, 다섯 번 흔들고 난 다음에, 바람을 조금 세게 부세요, 이렇게. 자, 1분이나 1분 30초 정도, 이렇게 합니다. 어. 1분이나 1분 30초 정도 자 어깨가 아파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깨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라도 하세요 이렇게라도 어. 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물병을 잡고라도 계세요 잡고 이렇게 살짝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바람을 부세요 어깨가 근데 이거는 지금 약하면 약할수록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은연습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어깨 때문에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제가 어깨 치료에 관한 동영상도 여러 개 올려놨거든요 어, 그런 거 한번 보시고 어, 동영, 제 동영상을 보실 때는 어, 옆에 보면 질성이라고 동그란 동그란 모양이었던 버튼이 있어요. 길성이라고 해측했는데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제가 올리는 동영상들이 일목요연하게 촥, 그 최근에 올린 동영상부터 순차적으로 촥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꼭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보실 때는 길성이라는 곳에 콕 누르세요. 그러면 촥 나옵니다. 그죠? 아. 자,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자, 팔과 머리를 흔들면서, 바람을 불어줍니다. 자, 자, 1분 30초 정도, 자, 했다고 치고, 그죠? 어,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어, 제가 어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예,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돼요. 자, 아, 어, 이제, 헤드뱅잉이에요. 머리 흔들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폐에서 머리 쪽으로 피가 좀 올라오게끔, 좀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식도에 있던 가스가, 위장과 식도에 있던 가스가 이렇게 호흡기를 타고 빠져나올 수 있는 좀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자, 이마를 이렇게 꾹 누르면서, 음. 자, 목에 힘을 주면서 입을 이렇게 벌렸다 담뭉니다. 예 보세요. 응, 응, 응, 응. 바람을 한번 불려 이거 딱 한번만 하세요 자 세게 눌러야 돼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똑바로 서서 바닥이나 바닥에 이렇게 손을 대고 머리를 흔드는 겁니다 흔들면서 바람을 풀어야 돼요 자 이거 그냥 이유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이마 한번 누르고 난 다음에 바닥에 손 대고, 혹은 도저히 허리가 아파서 안 되시는 분들은 무릎에라도 손을 대세요. 무릎에라도 손을 대고 어 다리는 좀펴 펴는 게 좋아요. 펴서,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최대한 아래쪽으로 갈수 있도록 해서 뭐 헤드뱅잉이라고 하는데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락앤롤 락 가수들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막, 이렇게 뭐, 김경호 씨나 이런 분들 보면, 그렇게 머리 차랑차랑 하면서 흔들죠, 그죠? 그 헤드뱅잉이라고 하는데, 입으로 바람을 불면서 하는 겁니다. 얼굴이 빨개지죠, 그죠? 머리 쪽으로 피가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머리를 몇번 흔드느냐, 그냥 한 30번 정도. 그 또, 연습 많으신 분들은 이러다가 또 쓰러질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하세요. 조심히. 어지러울 수가 있어요.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러면 안 하셔도 괜찮은데, 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그몸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준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까 제가 진짜 막, 동상 올릴 때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제발 이렇게 하다가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고려해서 조심스럽게 하세요 혹여나 하다가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저한테 이렇게 따지듯이 물으시면 제가 진짜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 상태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몸이 아주 약하신 분들은 아주 약하게 하시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당신이 하라는 대로 했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책임져 줄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제가 양해를 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동영상 이게병 치료에 관한 동영상을 올릴 때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조금. 대다수의 분들은 참 좋은 마음으로 받아 주시는데 어떤 분들은 좀 약간 시비조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런 걸 한번 들을 때마다 좀 충격을 받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들 조심하셔야 돼요 음. 자, 괜찮으시면 그냥 한한 한 20번이나 한 10번 정도라도 그냥 가볍게라도 하든가 그러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좋아요 그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예. 예. 요게 헤드뱅이 하는 게, 자, 뭐, 좋습니다. 뭐, 0번 혹은 2 0번 혹은 3 0 번. 뭐, 삼십 번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막, 머리에 너무 문제가 있는 분들이나 이런, 이런 분들은 그냥 한0번 정도만 하세요. 한열번 정도. 그 어떤 분은 머리만 흔들었는데 막 머리가 아프다, 막 어지럽다, 막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머리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분들은. 뇌혈관에 피가 굉장히 불균형하게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현기증도 나고 또이명증상이나 이서 이석 어지러움증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감안해 을 주셔야 됩니다 도저히 안 되시면 이거 건너뛰세요 헤드뱅잉 도저히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냥 건너뛰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 이거 안 해도 통할 수는 있어요 뭐, 100% 통한다는 얘기는 못하는데, 효과는 그나마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예, 두 번째. 근데 예, 요거는 30분 하면 가장 강한 효과가 나타나고, 안 해도 효과는 있어요. 안 해도 효과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감안하고 하세요. 자, 3,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파워워킹이라고 합니다. 파워워킹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걷는 건데, 우리가 뭐, 지금 뭐, 기침이 막 심한데 바깥에 나가서 공원에 가서 걸을 수는 없고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팔과 다리를 머리를 온몸을 열심히 흔들면서 어 이렇게 혈액 을 순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살 증상이나 이런 분들은 피가 잘안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폐가 잘안 움직이기 때문에 기침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딱 1분 정도만 합니다 1분 정도 해야 돼요 어, 하고 저기 들어가요 이부자리에 누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 자 이부자리 눕기 전에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파워워킹은자 최대한 몸을 크게 얹으세요. 자 팔을 막 옆으로 옆으로 몸을 막 비틀세요. 그러니까 아니면 막 제자리서 에 열심히 뛰어도 돼. 자 1분 정도 합니다. 자 머리 던다고 바람도 불고. 자, 이렇게 딱 1분 정도 하세요. 1분 정도 하면. <웃음> 자, 막, 막, 천식이 있으신 분들이나 호흡기 장애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웃음>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 하다 또 쓰러져갖고, 막, 가족분들한테 연락 올까봐 제가 겁나요. <웃음> 겁나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기침을 멈춰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 자, 이렇게. 자, 첫 번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세 단계를 끝나고 저기 누울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물병 들고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머리 흔들고, 팔 흔들고, 바람 불고. 그죠? 어. 자, 물병을 한네 번, 다섯 번 흔들고 난 다음에 바람을 한번 불고, 또네 번, 다섯 번 흔들고 나서 바람을 한번 불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헤드뱅잉이라고 했습니다. 헤드뱅잉인데, 요거는 할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어, 자기 몸이 허락하지 허락되지 않으신 분들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근데 이데 하면 더 좋고 이제 안 하면 조금 효과는 떨어져요. 효과는 약간 떨어지니까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 세 번째가 파워워킹. 파워워킹 강하게 걷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세 단계 다음에 눕는 거예요. 이제는 좀 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웃음> 자이 자리에서 이제 눕습니다. 예. 자 여기 접힌 부분이 아, 여기 접힌 부분이 무릎이죠, 그죠? 아, 무릎이고 발이고 여기가 등어이자 배꼽 2, 3cm 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조금 전까지 이제 좀 운동을 좀 하셨으니까 몸에 막 피가 막 돌, 순환이 되고 있을 거예요. 순환이 되고 있으면. 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는데, 세 번, 세 번으로 하겠습니다. 양쪽 다리를 이렇게, 한 번, 바람 불고, 두 번, 세 번. 자, 이렇게 세번 하고 내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무릎을 접습니다. 자, 오른쪽, 오른쪽 무릎을 접는 거예요. 왼쪽 아니고, 오른쪽 무릎을 접고, 자, 왼쪽 다리만, 자, 자,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를 들었다 내립니다. 왼쪽 다리를. 왼쪽 다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다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 들었다 내립니다. 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왼쪽 무릎이나 발을 이용해서 이, 자, 오른쪽 다리는 가만히 있고 왼쪽 무릎과 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천천히, 자, 왼쪽 발을 이렇게 흔들어주는 거예요. 자, 무릎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도 되고, 발을 이렇게 까딱까딱 해도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 그냥 한 5초나 7초에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주면 돼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오른쪽 창자에 있던 가스를 왼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창자에 압력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니까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어, 꼭 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걸 또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어, 자 이걸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다리를 자, 세 번을 들었다 내리고 이것도 사실 세번 보다는 좀더 많이 하면 좋아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세번 보다도 그냥 진짜 한, 뭐, 다섯 번 내지 일곱 번 정도 들었다 내렸다가 가능하신 분들은 세 번에서 한 일곱 번 정도 하세요. 그죠? 또 어디 체력이 안 되신다 분들은 한세번 정도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어, 왼쪽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다섯 번이라도 하시고, 어, 다섯 번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7번 정도만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맥시멈이 7곱 번, 어, 미니멈 그러니까 최소한이 한세한세번 아,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왼쪽 다리만 네, 이렇게 들었다 내리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네, 입으로 바람을 불면서 자 이렇게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잘, 잘 보세요. 자, 팔을 이렇게 꽀투하듯이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자, 팔을. 자, 이렇게 흔들면서, 자, 입으로 바람을 불게 돼요. 자, 입으로, 자, 이렇게 흔들면서 입으로 바람을 불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실패해버리면, 오히려 기침이 더 어,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기침이 또 나와요. 기침이 나오는데 잘하시면 한 1분, 한, 한 2, 3분 지나고 나면 이제 기침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멈추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팔을 이렇게 온토하듯이 흔들면서 자, 바람을 세고 길게 그러니까 강하고 최대한 길게 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게 아니고, 자, 이게 한번이에한 번. 바람을 강하고 길게 불어야 요 길게. 그러니까 이걸, 한 다섯 번 정도는 꼭 하셔야 돼요, 다섯 번 정도. 팔은 계속 움직이면서 바람을 쉬고 세게 불어야 돼요. 다섯 번. 이제 바람을 다섯 번을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불지 말고 한번 불고 나면 좀 쉬었다가 또 세게 불고 잠깐 쉬었다가 쉬다가 쉬다가, 쉬다가, 쉬다가, 쉬다가, 쉬다가 이런 식으로 불어야 돼요. 다섯 번을 불어야 돼요, 다섯 번. 자, 어떤 케이스에는 다섯 번을 해도 기침이 안 멈추면 일곱 번 내지 여덟 번까지 불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옆에 있다라면, 한두번더 부으세요. 한세번더 부으세요. 이렇게 코칭을 해드릴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 곁에 없고 그냥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 바람을 불다 보면 자 가스가 자 왼쪽 다리를 흔들고 있고 가스가 막 올라오면서 기침이 또 나요. 자 기침 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침 원래 나서잖아. 이거 안 해도 기침 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침이 한세번 내지 네 번. 적게는 한번 정도 기침이 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는 과정 가운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그냥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어, 계속 진행을 하는데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왼쪽 다리나 무릎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흔들어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한 5초 나 7초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흔드는 겁니다 한다는 겁니다. 계속 흔들어주고 있어요. 자, 합니다. 세고 길게 굴어야 돼요 자, 팔도 막 흔들고 자, 이렇게 다섯 번 내지 일곱 번 정도를 하고 난 다음에 팔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발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발은 자, 발은 5초에서 7초에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입모양이 중요해요 입모양이 자누가있는데 입모양이 중요한데 보세요 입을 다물어 버리면 안 돼요 입술을 다물어 버리면 안 돼요 닫아 버리면 안 된다고 왜 까서 흘러나와야 되니까 이제 코가 막혀 있는 분들이나 하여튼 입을 조금 벌리고 계셔야 돼요 아주 얇게 네. 어느 정도 그리고 또한 가지 포인트는 절대 여러분 목을 잡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스가 흘러나오도록 어떤 분들 자기도 모르게 목을 꾹 잡고 계신 분들 그러면 폐에서 공기가 못 나와요 폐가 수축이 안돼버려 자기 스스로 막 폐가 못 움직이도록 막 잡고 있는 분들 계세요 저도 옛날에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의외로 그런 분들 많아요 이렇게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이나 자기도 모르게 뭐다, 막, 기침이 안 나오게 하려고 목을 꽉 잡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저그 자기도 꽉 잡으면 기침이 잠깐 동안 안 나오죠. 근데 결국은 나와요. 목을 잡는 거 아닙니다. 어, 목은 오픈시켜도 부드럽게 해줘야 폐가 잘 움직여요. 왜? 공기가 들어, 날라가는 길을 잡아버리면 폐가 못 움직여요. 수축이 안 돼. 공기는 들어가는데 폐가 수축이 안 돼서 폐가 자꾸 커져버려요. 그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 그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목 잡는 거 어. 그 입을 살짝 벌리고 목을 오픈을 시키는 거예요. 어어어자 근데 입을 살짝 벌려요. 야요 정도 자 그러면서 이빨을 천천히 하나 둘셋 이빨을 가볍게 이게툭툭툭 툭, 툭 이렇게 치는 거예요. 치면 어,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곳으로 가스가 이동한다. 이런 그 원리가 있어요. 자 이빨을 치는 것도 힘이에요. 그러면 식도에 있던 피가 이 아래 턱으로 자꾸 올라오면서 가스를 끌고 나가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이빨을 딱딱딱딱딱 이렇게 치는게 아니고 가볍게 아주 가볍게 목을 오픈시켜야 됩니다 입술을 살짝 벌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보면 기침이 멈춰가기 시작해요 멈춰가기 시작해요 기침이 한 두세 번더 나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어, 목이 조금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이 와요 목이 조금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럼, 아, 지금 멈추는 모양이다. 깊은, 깊은 소식이죠. 아, 하여튼, 살짝 멈추면, 기침이 멈춘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 이제,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여기서 뭔가, 아, 기침이 날듯말 듯,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한숨을 쉬듯이, 자 이렇게 한번 뱉어주세요. 한번 뱉어주면, 인두 쪽에서 가스가 소용돌이 치고 있을 때, 세게 불지 말고, 이렇게 툭 터뜨려준다 듯이 살짝 밀 아주 진짜 약하게 밀어내야 돼. 세게 밀어버리면 이게 가스가 식도에서 꼬리를 만들면서 나오면 이게 또 붙으면서 기침이 나요. 그러니까 이빨을 하다가 여기가 뭔가 가, 간질간질하다 이런 느낌 들면 한숨 한숨 한숨 아시죠? 한숨 쉬는 거자 이렇게 한숨 쉰다 할때그 한숨에 보통 한 10분의 1 정도 강도로 아주 약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침이 멈춰갑니다자 네. 아까 막이러다 바람을 불다가 왼쪽 다리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 자 5초에서 7초에 한 번씩 이렇게 툭툭 툭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어. 자 그런 다음에 팔을 내려놓고 입을 살짝 벌리고 목을 오픈하고 이빨을 천천히 딱, 딱, 약하게, 약하게 하세요, 약하게. 가볍게, 약하게 이빨을 딱딱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보면 창자가 꿈틀꿈틀거릴 거예요. 창자가 지금 왼쪽 다리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던 가스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창자가 꿈틀꿈틀거린다는 걸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어, 신호니까. 왜냐면, <웃음> 기침이 한 두세 번날수있다 그랬죠. 그죠? 기침이 두세 번날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웃음> 하다가 또 다시 좀 안정을 좀 집중을 하면서 이제 내가 아까 기침이 날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숨을 약하게 쉬어주라고요 이빨을 천천히 딱딱 딱 이렇게 해주다 보면 가스가 여기 목에 있던 가스가 조금씩 빠져나가요. 아주 가볍게 빠져나가니까 거기 빠져나가면 기침을 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 할것 같다 그러면, 한숨을 쉬어야 돼. 자, 이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다 보면, 아, 이제 기침이 멈췄다, 이런 느낌이 와요. 어? 기침이 멈췄다, 이런 느낌이 오면, 이제 왼쪽 다리를 계속 흔들지 마시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흔들다 보면, 아, 이제 기침이 멈췄다, 이런 느낌이 오면, 일단은 뭐, 다리도 흔드는 걸 멈추세요. 자세는 그대로 있고 자 왼쪽 다리는 이제 가스를 이동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계속 흔들어 버리면 여기 가스가 너무 많아져서 조금 불편해져요. 약간 몸살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왼쪽 배가 아프다 이런 느낌도 올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어. 그 예를 들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하다 보면 아 이제 기침이 좀 잡혀 간다 이런 느낌이 들면 이제 다리도 좀 멈추고 이제 좀 쉬는 거야 이렇게 자 이쪽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렇게 내려놔도 되고 그리고 또한 5분에서 10분 있다 보면 약간 목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다시 이렇게 오른쪽 무릎을 세우고 또 왼쪽 발을 한 5분 정도 까딱해 까딱 주고 있으면 또 기침이 멈춰요. 자, 이 작업을 어느 자, 이 위에 이불이 위에 어느 정도 누워 있어야 되냐면 최소한 30분 정도는 누워 계셔야 돼요. 누워 계시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리 쪽에 있던 피가 점점 올라오면서 머리 쪽으로 이동하고 커져 있던 폐가 30분이라는 시간을 여유를 줘야 수축이 되면서 그 수축된 상태에서 좀 이렇게 어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한 5분 정도 누워 있다가 아 기침 멈췄네 하고 벌떡 일어나 버리면 폐가 다시 내려가 버려요 아직 자리를 못 잡았기 때문에 쑥 내려가면 또 바로 기침이 시작됩니다 근데 한 30분 정도 있다가 살짝 일어나면 자. 아, 기침이 어느정도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거는 자 이런 모양들은 이 제가 제 밤에 잘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물론 제가 이제 어, 이런걸 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근데 이 정도 높이 그러니까 이거 이 정도 높이로 잠을 자면 예를 들 쇼크 먹게 됩니다 쇼크 충격을 받게 되고 어, 갑자기 뭐 가슴이 아프다든가 이런게 있으니까 이 정도로 높이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언제 하느냐 하면 잠잘 때는 절대 하지 마세요. 잠잘 때 하지 마시고 또 여기 누워서 그냥 낮잠 자버리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죠? 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요. 야돼 여기 누워 있을 때는. 그러니까 낮시간이나 저녁이나 그죠? 밤에는 잠잘 때는 절대 하면 안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이나, 뭐, 아침에 해도 괜찮고, 오전에 해도 괜찮고, 오후에도 괜찮고, 저녁 시간에 해도 되는데, 밤에 잠잘 때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 저렇게 있고, 근데 저렇게 있으면 이제 기침이 일단 멈추기는 멈추, 그러니까 뭐다 멈추는 건 아니고, 한 70에서 80% 분들은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근데 한번 한다고 이게 치료가 된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왜그런가 하면 지금, 폐가 커져 있고, 창자가 변형이 되어 있고, 여러분 혈관이 변형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번 누웠다고 일어나서, 아, 나는 이제 다나았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아, 이제 가중치를 올려주셔야 돼. 가중치를 올려주셔야 되는데, 이제 기침을 이렇게 컨트롤, 이제 통제를 하면서, 이제, 아, 내 문제점을 찾아서 운동을 하면서, 자,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 이런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바라 운동법. 아까 물병들기 하면서 운동하는 거 있죠 아, 그것도 자바라 운동법이고 누워서 막 이렇게 팔 흔들면서 머리 흔들고 막 누워서 할수 있고 앉아서 도할수 있고 이렇게 해서 상체 쪽에 상체를 막 흔들면서 바람을 부는 게 머리를 흔들고 하는 게 이런 걸 자바라 운동이라고 해요 자바라 운동법이라고 유튜브에 치시면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시고 근데 이렇게 기침이 많으신 분들은 보통 역류성 식도염이나 어? 위염이나 자전, 자주 자주 체하는 증상이나 만성 썰사 증상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이나 방귀 증상이나 하여튼 아랫배 팽만감 아랫배가 아픈 증상이나 윗배 팽만감이나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맞을 거예요. 제 말이. 또, 비염도 갖고 있고, 목에 어떤, 어떤 분들은 이물감이나 가래가 자꾸 끼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대, 대다수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이 몸에 균형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비대칭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혈관이 어떤 쪽은 커져 있고, 어떤 쪽은 작아져 있고, 몸도, 신체도 벌써 변형이 돼갖고, 막 온몸 구석구석에 비대칭이 막 발생이 돼서 그걸 조정을 해야 돼요. 그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조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장길성 동영상 보는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일단은 보시고 거기 보면 이런 이런 이런 동영상들을 보세요 이렇게 이제 그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어, 길이 보이실 거예요.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여튼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어,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죠? 어, 제가 혹시나 빠뜨린 게 있나 지금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이런 작업은 어쩔 수 없어요. 뭐 기침 그러니까 보통한 어, 이렇게 누워있다가, 혹은, 이렇게, 몸이 너무 쇠약해져 계신 분들이나,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이게 뭐 높이에 따라서 다른데, 누워있으면 갑자기, 폐가 너무 수축이 돼갖고, 막, 호흡 곤란 증상이나, 막, 폐가 압박감, 막 가슴이 답답 하면서 압박감이 있으시, 있을, 때는 빨리 일어나야 돼. 자, 이거 놓치지, 놓치네. 죠 자, 여기 있다 누워있다가, 보통 내가 30분 정도 누워있어야, 기침이 어느정도 잡힌다 이랬는데 한 5분, 5분이나 10분 정도 누워있었는데 너무 여기 압박감이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정도의 압박감이 올것 같다 이러면 빨리 일어서야 돼요 빨리 일어서서 팔을 막 이렇게 아까 파워워킹처럼 이렇게 팔을 막 흔들고 바람 부신다든가 혹은 이렇게 딱 누워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몸을 조금 흔들고 계세요 어, 흔들고 계시고 허리도 좀 숙이시고 아, 이렇게 좀 있으면 다시 살 이렇게 내려가요. 아니면 이렇게 걸어 다니세요. 걸어 다니시요자 이렇게 가볍게 걸어 다니시면 이게 착 이렇게 내려가면서 다시 이 압박감이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몸이 너무 망가지셔갖고 그러니까 저걸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약해지셨으니까 대처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저렇게 하다가 뭔가 어, 어 이거 뭐 뭔가 지금 이제 일종의 명현 현상이에요. 명현 현상인데 이, 이 변화를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넘어가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운동을 이렇게 자바라 운동법이다 뭐 여러가지 운동법 뭐 장길성 유산소 운동법이다 혹은 뭐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누워서 하는 운동들이 되게 많아요 누워서 하는 운동들을 자꾸 하다 보면 점점 혈액순환도 회복이 되고 몸의 근력도 잡히기 시작하면서 소화도 잘 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렇게 몸이 살아나요 살아나면 살아나면 저기 누워도 괜찮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걱정되는 거는 몸이 너무 약해져 있으신 분들이 방법은 있는데, 이제 이런 방법을 적용을 할 수가 없, 없을 때, 얼마나 안타까답탈하실까 그런 생각하면 참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운동을 조금 하시고, 그죠? 어, 그러니까 저게 이제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조금 낮춰서 한번 다시 도전해 보시고, 그죠 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시적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신 분들은 뭐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한 두번 한 정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걸 또 하루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 기침이 좀날것 같다 하면 빨리 저런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제가 하라는 것도좀 하고 좀 누워있고 좀 안정을 취해서 어, 또 운동하고 그죠? 어. 자, 이런 증상 기침이 많이 나는 증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걸어 다니시면 안 돼요 많이 걸어 다니시면 기침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게 비대칭적인 요소를 자꾸, 자꾸 맞춰야 되는데 아, 저렇게 하시고 한 가지 밤에 잘때 기침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이런 질문들은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워서 이부자리를 조금 얇게 이거보다는 한 절반 정도 는 줄이셔야 되고요 이불 한개 정도 한 개는 조금 얇게도 얇아요 이런 거다 얘기하면 진짜 막이 동영상이 뭐몇 시간이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발에 이거 양말이에요 양말 이 양말인데 양말 끝에 이렇게 발목에 왼쪽 발목에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채우는 건데 왼쪽 발목에 이렇게 차고 자는 건데 이 양말에다가 그냥 체중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은 한 70g 좀, 체중이 나가시는 분들은 한 100g 정도 차도 돼요. 100g 정도 되면, 이, 종이컵 있잖아요. 우리 커피 자판기에 파는 종이컵. 작은 종이컵이야. 큰거 먹었잖아. 컵, 컵이 아니고, 작은 종이컵. 그냥 커피 마실 때 마시는 거. 거기에 쌀을 한반틈 정도 잡으면, 담으면 쌀. 그걸 한 100g 정도 돼요. 100g. 100g 정도 되는 걸 비닐봉지에 딱 넣어서 묶어서, 이 양말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양말 끄트머리 그러니까 여기 발이 들어가는 구멍을 놔 놓고 끄트머리를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묶어 버리면 임시 모래 주머니가 돼 임시 모래 주머니가 돼서 제 손에 차고 있는 게이 모래 주머니거든요 이건 거는이좀 무거워요 이거 차시라는게 아니고 왼쪽 발목에 한 70에서 100g 정도 되는 무게를 차고 주무시면 어, 자면서 기침 나는 걸 조금 어,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손목도 어떻게 좀, 여러분 정상에 따라서 손목은 또 다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표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왼쪽 비대칭이냐, 오른쪽 비대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싶으시면, 뭐, 뭐, 모래주머니 착용법, 뭐, 이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럼 한번, 그, 구독자 신청을 하시고 한번 보세요. 제가, 아,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동영상을 올려놨는가 이런 거 한번 보시고, 어,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왼쪽 발목에 차고 이부자리 조정하고 베개 빼고 이렇게 주무시면 도움이 되는데 처음에또 베개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베개를 빼려면 그 뒷목통증, 뒷목결림 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그걸 그한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다 보면 이 뒷목 아픈 것도 없어지고 베개 빼도 아무 이상이 없는, 오히려 베개 빼는 게더 편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고생, 일주일 정도는 노력을 해야만이 베개를 뺄 수가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자,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그죠? 몸 상태가 다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그런 식으로, 자, 뭔가, 자, 누워있다가 뭐가 아니다 싶으면 벌떡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그냥 가볍게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시면 돼요. 그러시면. 예? 그러시면 풀려요. 아니다 싶으면 일어나세요. 버티면 위험하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일어났다가, 한참 쉬었다가, 한번 미친 척하고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또서슬도전 해보고. 30분까지 할수 없다라면, 한 뭐, 한 5분이라도 이렇게 한번 누워 있어 보고, 누워 있, 있다가 기침이 멈추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어. 그, 그러니까 그, 이제, 한 사, 제가 30분이라고 하는 얘기는 폐가 이렇게 수축이 됐다가, 이 수축된 상태에서 피가 이렇게 순환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약간 여기에서 안정이 되면서, 나중에 일어나도 잘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면 이제 기침이 잘안 나는 거예요. 자. 그, 저기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팔을 움직이면서, 팔을 자꾸 움직여주면서, 머리를 흔들어주면서 바람을 이렇게, 자, 이걸 자아 운동법이라는데, 또 가끔씩 물병을 이렇게 들고, 제가 이제 뭐 이래 보면, 뭐 하루에 물병 들기는 한 1분씩 5번 하세요. 팔 흔들기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에 한 번씩, 한2 0분3 0분 정도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응? 헤더뱅잉은 하루에 한세번 정도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 놓은 곳이 있어요 대사정후군치료법 76강 이라는 곳에 동영상이 아니고 그 밑에 댓글란에 보면 아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이런 이런 걸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 이렇게 자꾸 바람 불고 이렇게 해주면 폐가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면 기침도 또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게,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식은 많이 걸어다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걸어다니면서 운동을 하라는데, 저는 걷지 말라고 해요, 자꾸. 그냥 잠깐 5분, 10분 산책하는 거는 괜찮은데, 걸어다녀서 건강해지려는, 해지려고 하는, 하다 보면, 건강이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건강한 사람들은 걸어 다니면 좋아요. 그러니까, 또 그냥 걷는 게 아니고 팔을 흔들면서 걸어야 되는데, 제일 나쁜 게 주머니에 손꼽고 허리 꼬부장하게 해서 투덜투덜 걸으면 이건 자살행위에 자살행이. 피가 밑으로 계속 떨어져요. 안 올라오는 거야, 안 올라오는 거야. 다리만 묵직해지고, 그러니까, 그러서 내 건강을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기침이 심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조정을 해야 돼요. 자, 자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지고 있고 일단은 기침을 그런 시간을 한번 잡아보시고 아... 하여튼 기침하시는 기침을 갖고 기침을 하기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누가 제 말을 믿겠습니까? 어, 듣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어꼭그 하여튼. 기침이 날 때마다 저런 식으로 조금 해보시고, 그죠? 어. 근데 저렇게 해서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아요. 일단 기침을 잡아야 돼. 기침을 방치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창자에도 충격을 주고, 폐에도 어떻 하든 가스가 자꾸 흘러 들어가면, 이뭐 폐종이나 이런 거 어떤 폐포 쪽에 충격을 주고, 또 기관지 쪽도 망가뜨리고, 그런 게 있으니까 기침은 어떻 하든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 기침을 다쓰리면서 앉아서 하는 운동이나 누워서 하는 운동이나 이런 걸 모래주머니 착용법이나 이런 걸 배워서 여러분들이 몸을 바로 잡으면 기침도 멈추고 소화불량도 해결되고 역류성식도염도 해결되고 과민성 대장염도 해결되고 방귀 증상도 해결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해결돼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침을 잡아야 돼요 컨트롤 할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왜냐 들면 기침은 실력이에요 기침은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식은 모든 게 바이러스로 밀어붙여요. 면역질환이다. 뭐 독감이다. 바이러스다. 뭐 자꾸 이래요. 심지어 병원에 가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요. 감기는 바이러스 아니다. 아니에요. 진짜 감기는 독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라 그래요 인플루엔자라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감기가 걸리면 진짜 죽어요 치사율이 뭐 20% 30% 된다 그러잖아중 죽는 게 그게 진짜 감기고 여러분이 앓고 있는 기침감기, 목감기, 코감기, 콧물감기 이거는 바이러스 아니에요 바이러스 절대 아니에요 <웃음> 죄송합니다 너무 강하게 얘기했는데 하도 제 말을 안 믿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데 가스에 가스 가스 때문에 목에 가래가 생기고, 가스 때문에 기침이 나고, 가스 때문에 콧물이 나고, 가스 때문에 코딱지가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목이 마르고, 입술에 쓸태가 끼고, 여기 백태가 끼고, 그게 가스예요. 하얀 결정체. 자, 그걸, 아, 말했습니다. 제가 상식인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상식인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잘하면, 어쩌면, 감기에 안 걸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아뭐 지난주에 며칠 동안에 또 후원해주신 분들 계셨습니다. 아, 또 후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 후원금 때문에 부담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부담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부담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 그 편안하게 하시고, 안 하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 후원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또이 댓글 안에 또 이렇게 또 올려두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여나 기침이 멈추시면, 건강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오랫동안 아파서 아프신 분들 보면 너무 강하게 공감이 돼요 안타깝고 그래서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라며 꼭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다 거 기억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